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윰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공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엉클데도 윤댕 채널팀에서 편집자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채용 순서는요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서류 기존에 편집하셨던 영상을 보내셔도 되고요 제 채널에 있는 어떤 영상들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나 뭐 다른 형태의 편집을 만드셔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둘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포함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윤댕 채널 팀이 되고 싶은 이유 두 번째, 윤댕 채널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콘텐츠 방향과 아이디어를 써서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0일까지 영상과 신청을 받아서 21일 날 면접 합격자 분들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와 스케줄을 맞춰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최종 한 분을 뽑아서 3개월 동안 인턴을 거친 후 최종 적으로 엉클대도 정직원으로 채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월, 화, 수, 목, 금, 주, 5일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생일상여금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벌이나 연령은 전혀 보지 않고요 미성년자는 안됩니다 판교에 있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아서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하실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편집 실력은 사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와서 배우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20일까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분 만나고 싶습니다 또윰댕 채널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일까지 많은 분들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